야 거기서.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스킹입니다. Hey, this is Hi from HK. <웃음> 백구야, 비도 오는데 뭐 오늘 뭐 어디 안 나가냐? 치도 됐어? 아, 너5 0 0 0시 경기 치도 됐구나. 자,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아! 자. 아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보세요 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입에 바로 찍찍찍 <웃음>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잖아 기억나십니까? 어, 제가 이 브이로그는 제 일상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삶의 철학! 좀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 좀비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야 <웃음> 그래서 우리 넷플릭스가 어, 이 정무, 좀비 전문가 좀전 우리 좀전 마랑에게 아미 오브 더 데드라는 영화 네, 그 영화의 기반으로 한 심리 테스트를 만들었대요.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웃음> 어렵지 않아요. 네.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이 링크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좀비 속을 들어가기. 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like that. 내 네, 인간 입장에서는 이 루틴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어, 피해다손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손해가 아니고 생존이야 우리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좀더 멀고 좀더 힘든 걸 해야돼 저는 바로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웃음>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 이런 거는 제가 왜냐면 진짜 저는 동물적인 동무척이 감각이기 때문에 <웃음> 이게 실제로 봤어야 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딱 모르게 되면 진짜 좀비다!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버려줘 준비군대가돌연을 동료를 발견한다 저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것들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 저는 바로 이 사람을 도울게요 바로 구하시고 진짜 그냥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나한테 배우기 전까지 배우기 배우기 전까지는 이제 문을싹 나왔는데 앞에서 친구가 위험에 빠졌다 야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야 창피한 거 아닙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야 지원아 지금 뭐해? 야 지원아 너나와너 일로와봐! 일로와 이리 이리와, 빨리 들어와! 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일와맨 들어와! 우 들어와! 맨, 들어와. 맨, 맨. 아, 아, 이렇게? 3명 구했죠 3명 <웃음> 호기심이 있지만 먼저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야돼 저게 무엇이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지? 살아있는 생물체인가? 어 내가 어떤 좀비를 제압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꿈틀거려 응. 그러면 머리라도 싸서 한번 어떤지 봐야돼 머리 싸는데 움직이면 아 머리 싸도 얘들은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 배울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심장, 뭐 장, 그냥 아무튼 어느 기관인지 좀 인간들에게 급소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다 그냥 한번 해봐야 돼. 와, 2억 달러면 여러분 2천억이거든요? 2천억이 내 눈앞에 있다고? <웃음> 2억달러 보세요. 아, 돈이 있는데도 좀비는 올 수도 있고, 아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신의 테스트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초키 30kg 달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돈 30, 30kg어치? 돈 30kg어치 정도면니까한 4... 400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하나로 붙이면은 한 46억? 8억?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거뭐 참지 오 근데 바로 정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바로 좀비가 왔구나 근데 어떻게 독립 소리를 들으 그때까지만 붙면 되잖아 좀비 테이 제품은 결과입니다. 일단은 넷플릭스 좀계비 세계관에서 나는 믿고 막히는 FM 좀비래요뭔 소리야 이게 테스테스트 참여자 중 참여자 중 4.72%가 서 정비 테스트를 통해서 정비 테스트서비 테스트를 통서 정비 력이99 실행력 90. 융통성이... 아, 나 진짜 이거 못참겠네 <웃음> 지금까지 굉장히 이성적이고 융통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제가오 어, 나, 나, 내가 좀비라는 거야?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좀비가 되는 순간 인간 멸종이야? 솔직히 어떻게 막을 건데? 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Ah, I'm very curious about that. I'm very curious about that. I'm very curious about that. I'm very curious about that. I'm very i o t m e o a b t i e y o s a t i e r y s t I'm e r u i s o t m e u i s t a a I'm a t h e r e a r e a s o a I'm a s e t s t r y i t a a i i e t o a y s i e r m e u i s 나를 오제에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참남인것 같아. 이거 보세요! <웃음> 기본적으로 이 치즈피자가 만약에 나랑 피자를 먹고 싶어도 피자를 시켰는데 하마이로 피자가 왔다. 그럼 딱! 이래요딱 보자마자 그냥 누가 시켰지? 난 여기 시켰냐? 일단 맞자. 밥주 김상피자 이렇게 합니다 졸지니쯔 <웃음> <웃음> <웃음> 어... 인쯔 요새 제 여자친구가 그그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연애청전? 뭐서장훈 씨나고 막뭐 연애청전인가 뭐시기 하여튼 있는데 아니 나는 그게 싫은거야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상대를 욕을 하거나 같이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공감이래. 그 리액션도 막 싫은 거예요. 방송인 너무 어쩔 수 없고, 뭐, 이게컨셉인거 어쩔 수 없지만, 어우, 이러거나. 아휴 정치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 뭐 특히 뭐 연애라든지, 저는 안 한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진짜 좀, 심한 친구들은 커피숍에 딱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딱 마시고 있어요, 제가. 네. 아, 나 이렇게 하면, 아, 마시고 있어. 여기도 어떻게 들어오냐? <목소리> 아, 씨! 여기가이제 뭐 먹다. 아, 씨, 깜짝이야. 그러면 아, 씨! 뭐이 새끼야? 이러면. 아, 그게 아니고, 내떻게어떻어쩌게어떻내어떻어어제어쩌어떻어떻어떻어어쩌어떻어어어떻어떻어떻어떻어어떻어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래어떻어어어 그게 아니고 임마 여자친구가 하를데르게르게르게르다 했다고 어.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소리질러? 그럼 나도 아니 왜 소리질러지 아니고 진짜 아 진짜 장난 뭐하는건데? 여러분 아, 아니 저게 지각해서도 개소이야어 싸울 마싸 맥살이 질 싸우죠 이것이 보로남자들으세요 얘기 아, 요새 날씨가 되게 많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놀아가기도 좀 그렇지 않고 막 이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 날씨 좋았었던 제 어, 유소년기 시절. 그 여러분들 중에 저 러키스 데이가 언제예요? 그한가딱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게 싫은데 옛날에 그제 초등학교 때는 그 전교생이 50명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붕교였거든요붕교 분교. 그 조그만 학교가 얼마나 시골이겠습니까? 근데 그 시골이 전 너무 좋아요. 아직도 지금 가끔 가고, 그냥 거기서 만들어진 내 인간 어떤 감성들과 또 어떤 퍼스널리티가 거기서 형성된 것 같아. 진짜 할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6번도 안 나왔어요. 6번. 6번이 뭐냐면 SBS. SBS는 약간 좀 높게 쳐주는 거였거든요. 저희 시대 때는. 왜냐면 막 피곤통 퀴도 했었고, 무슨 7번, 9번, 11번, 1번 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시골이니까할게 없어요. 날씨가 좋으면 그냥 바깥트 나와요. 뭐, 핸드폰도 구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친구 집 가가지고, 태영아 놀자! 딱 부르면 딱 창문에 쓱거기대미를요 야, 놀자! 내가 네, 어! 막 뛰어나오고. 그래, 만약에 문방구라는 곳이 있어요. 문방구, 문방구가 바로 학교 옆에, 되게 그냥 민간대데 대충만 민간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께서 운영하는 되게 군것질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교 가서, 학교 가면은 한번 50m 뛰어보고, 하나가 그래도 재미가 없어.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비가. 맞아요. 제가 장난 안 치고, 이게 우산이, 우산이, 우산이 접이고, 손잡이가 치면 있어. 손잡이를 딱베에야 돼,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꽂아잖아, 꽂은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우산 이렇게 꽂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스그하면 이렇게 선이 그거지 잖아 아마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진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거야 진짜로 이렇게 뭐 해버렸는데 친구딱 보니까 500원이 우산 그 꼭지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멈춘거요그공화한 운동장에 그 우산 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꼭지 그 그걸 이렇게, 이렇게 배로 그 배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세요 이거야 딱 보자마자 그냥 문방구로달리 시작해가지고 250원씩 먹었어요 여기 공룡껌이 있어요 공룡껌공룡껌이랑 어떤 딱 조그만 그 카라멜 캔디 같은 25원이라서 그거 한세개 사고 육류 50원짜리 사고 막 그렇게 이렇게 사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다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운이 좋았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아! 넷플렉스에서 아미 오브 더데드 절차한 사냥 중인 거 잊지마 아! 나는 좀비라네 어쩔 수 뒤졌어. 나는 좀비라네, 너는 죽었네. 저기 가는 무리들, 너는 뒤져다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밤도 이렇게 네가 좀비된다 너도 좀비된